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팔로우 감사합니다. 응. 아들팅문 닫아요? 응. <웃음> 서둘러 문을 닫고 왔어요. 팔로우 감사합니다. 오, 오늘은 웹툰 배경을 그릴 거예요. <웃음> 아 방금 전까지 좀 웹툰 배경 그거 살이 살것뭐 있나 좀 부다가 좀. 제가 배경 하나를 좀 사려고 이거저거 막 살펴봤단 말이죠? 아 근데 배경 퀄리티가 너무 높아서 제 그림에는 감히 비빌 수가 없을 것 그거... 같습니다. <웃음> 그래서 이러, 이런저런 구경을 하다가 왔습니다. 일단 저는 웹툰 배경은 기존에 그려져 있는 크기로 작업을 할 거고 음 한... 2,500은 해야지. 그리고. 얼만큼이 좋을까? 2,000? 1,900? 2,000? 이 정도 사이즈가 되는데. 2,500, 2,500 하면은 정사각형이니까. 2,000으로 하고. 시청해주신 분들 반가워요 흠, 이제 사진을 불러오면 되겠죠 방송 지금 잘 되고 있는지 확인 조금만 하고 갈게요 바로 와주시고 팔로우도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찾았다 이게 러프고 손크림스케치예요 이거의 크기를 맞춰봐야 되는데 현재 크기가 이렇게 되는데 밑으로 내릴까? 위로 올릴까? 올리는 게 낫겠다 여기딱 맞춰야지 이 라인으로 할게요 이제 여기서 선을 따고 그림을 본격적으로 작업에 들어가게 되겠죠? 선으로, 선화 일단은 집부터 그려야겠습니다 어, 다음은 얘 크기 살짝 투명도 낮춰주고 검정으로 그려줍시다 아 그리고 배경의 경우에는 이 자를 써주는게 좋겠죠 해당 라인업으로 맞춰놓자 그러면은 똑바로 라인이 그려집니다 아주 좋다 라인이 그리고 이렇게 맞아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지붕하고 완전 러프 자체가 지금 대칭이 아니어서 잠시 확인 좀 하고 갈게요. 여기 기둥을 세우고 밑에 들어가고 하면은 완전 이쪽으로 약간 얘가 측면으로 틀어져 있어가지고 완전 대칭으로는 못 만난다겠구나. 그러면 러프대로 가는 게 좋겠군. 근데 이쪽은 선을 얇게 그린 다음에 얇게 그어주고, 일로 모으는 게 낫겠다. 그래서 지붕을 그려주고. 원래 이렇게 라인 그릴 때 포토샵으로 할 때는 이제 이렇게 투시 있는 부분들을 집중으로 보면서 대칭자 쓰는 게 제일 편해요. 그리고 Shift 키 누르면 진짜 잘 들어가고 근데 지금은 제가 편의를 위해 태블릿으로 태블릿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. 이비스는 자투를 쓰는 게 훨씬 좋습니다. 조금 더 얇게 들어가야겠다 응딱 음, 좋아 그리고 자 잠깐 끌게요 라인이 여기가 안 맞아서 저쪽하고 맞춰야 돼 여기하고 맞춰야 돼 너무 얇 두껍다 이쪽하고 맞춰주고 자를 다시 끌게요 그러면은 잘 들어갔다 굵기만 맞추면은 자 끄고 직선 그리니까 잘안 그려지는데 오잘 들어갔다 직선 직선 잘 들어갔어 아 살짝 삐뚤어진 것 같아 저거 기분 탓인가? 살짝 삐뚤어진 것 같은데 기분 탓인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잘 들어갔어 <웃음> 기분 탓이야 그리고 아저 안쪽 복도까지 다 들어가기에는 얘가 너무 틀어져 버렸는데 이쪽을 다시 맞춰야 되는구나. 이래, 이래서 같은 라인 쪽으로면은 수평 되는 것들은 다한 번에 다 그어줘야 돼요. 이래서 골치야. 수평 수평을 잘 맞춰야 돼가지고. 여기 그리고. 안쪽 바깥쪽 안쪽 잡아주고 이쪽도 잡아주고 음, 라인업은 괜찮은데 살살 그어가지고 다 다시 끄고 됐다 이제 기둥만 쫙쫙 뽑아서 그려주면 되겠네요 응. 끝으로 갈수록 조금 연하게 해주는 게노림스 그리고 이쪽은 기둥으로 가려질 부분이라 일단 여기까지만 지워놓고 생각을 해야겠어요 그러면은 집에 기본덕인 틀이 들어갔... 헐! 아 여기! 아니! 여기 맞춰야 되겠다. 자, 지금 지붕 어쩐지 이상하다 했는데, 여기가 좁아요. 얘를 어쩐다. 후. 다시 그려야 되겠네. <웃음> 하하하하. 진짜. 여길 대칭시켰어야 됐어. 가운데 라인업으로 맞춰볼게요. 그래, 이렇게 그럼 얘를 이쪽 라인업으로 그려야 되겠네 저쪽 수정을 해야 되겠다 깔끔 됐다 이제 안줘봐 <웃음> 이제 안줘봐 좋았어 그리고 이쪽에 쭉쭉 대칭돼서 들어가는 부분 이쪽이 좁고 이쪽이 넓고 기본적으로 이런 구조 띄우고 있고 이제 저 뒤에 있는 부분들 해줘야 되겠다 저 끝에도 이쪽으로 갈수록 여기가 좁아지고 이쪽이 넓어지니까 완전 대칭으로 안 해도 돼 밑에 있는 부분도 살살 그어주고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처마 있는 부분을 예쁘게 그어줄게요. 장식하는 건 레이어를 따로 분리해서 장식을 넣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여기는 틀 그리고 집 장식은 레이어를 따로 만들어서 이제 남은 거는 여기다 조금 대칭 못되게 잡자 얘를 잡고 이 안쪽으로 지금 들어가게 라인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. 그리고 저 창문은 제가 안 그릴 거예요. 그냥 이 안쪽을 마당으로 놓고탁 트이게 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서 이 창문은 스케치 안할 거고. 얘를 하자. 얘를. 얘를 그려주고. 아! 살못 눌렀죠? 맞춰주고 여기도 살짝 입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예, 여기로 맞출게요 좀 안쪽으로 둬야 되겠다 라인을 맞춰주고. 다시 자를 끄고. 아이 쪽선 너무 굵게 들어갔는데 느낌은 살듯 아 굵기 차이가 좀 나요 얘를 어떡 하면 좋을까? 이쪽의 가운데가 더 좁아 보인다 아까에도 굵기로 한번 더 그어주고 여기서 타협을 봐야 되나? 그래서 타협을 보긴 봐야 되겠구만 이거보다 더 좁게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작아서 잘안 보여요 하하 <웃음> 된장 눈치 싸움도 아니고 이게 뭐야 더 좁잖아 이쪽이 더 넓잖아 <웃음> 이정도면 비슷한 굵기. 아 됐다. 라인업 똑같다 이제.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. 오케이 오케이 그 이걸로 만족. 이걸로 만족. 좋았어. 이쪽 입체감 살고 이제 기둥하면 되겠다 아, 됐다. 밑바닥까지 전부 다 했어. 기본적인집배틀 마당 완성됐고 잠깐 러프를 꺼볼게요 음! 됐다! 이제 집 마당 안쪽은 마당이고 저 안쪽에 보이지 않지만 여기 문이 있고 들어가는 안방이 있을 거고 이쪽은 마당이고 여기 앞에는 이제 사람 있는 인물이나 들어가는, 나, 들어가는 존재들을 배치할 거고 이쪽이 마당이니까 집 그렸으니 마당 바닥 그려야지 야될것네요저 안쪽이 가운데일 테니 상당히 이쪽으로 그려주려고요. 러프와는 좀 다르게 설계가 될것 같습니다. 이쪽이 길이고. 이가운데 저게 가로막을 테니까 여기를 그려주자 어차피 채생 레이어 선서도 집보다는 아래로 들어갈 거라 여기가 마당 위에다가 벽을 보라 그러지? 그벽 <웃음> 담이었나? 볼담? 담이었나? 집담이지? 쪽을 집도 담으로 하고 이 부분을 지울 거야 조금 진하게 들어갔네요 응. 저거 지우고 싶은데 여기 길이니까 여기 문이 있을 거고. 문턱 문 그리면은 되겠다. 문턱과 문. 그러면은 대충 위치가. 여기 그 처음 배경 화면에 나왔던 이런 부분이 될 거고 저원 이쪽이 안쪽 문이 될 거고 여기가 집 이렇게 들어가는 길이 될 거예요. 90도로 다시 돌리자 거 같아. 90도가 아닌 것 같아. 뭐야, 지우개는 이거 무시하나? 와, 안 돼! 잠깐, 됐다, 됐다, 됐다. 지우개 순간 직선자 무시하는 줄 알았잖아. 후. 마당까지 거의 마당은 일단 텅 비어 있고 이쪽에 이제 디테일만 그리면 되겠네요 여기 맞춰서 라인은 이제 잘안 쓰고 여기 살짝 살짝 그어주는 정도로 할 거예요 자 쓰는 게더 편하다. 이쪽 자 쓰는 게더 편하다. 어쩌지? 자 쓰는 게더 편할 것 같아. 제발 모양이 나 좋았어 좋았어 그렇지 선이 이게 난잡해 보이지 않게 살살살살 살살 그어지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제법 이게 잘안 산만해야 할 텐데 잠깐 위치 정리하고 보고 지금 다꺼 다 볼게요. 지금 집만 놓고 보면 지금 이런 모양이에요. 선이 안 난잡해야 될 텐데 <웃음> 아 조금 거슬린다. 나둘까얘 이거 조정하면 좀 낫긴 하겠는데 이렇게 해놓고 다 꺼볼게요. 투명도 조절했어요. 음, 이 정도면 괜찮다. 이건 괜찮아. 좋았어. 이건 괜찮아. 괜찮아. 괜찮아. 괜찮아. 이건 괜찮아. 그래 디테일은 조금 힘을 좀 세게 주더라도 투명도를 낮춰서 작업을 해야지. 하! 그래서 이거 지우 끄고 이거만 놓고 볼게요. 이제 여기. 이쪽은 아까 지붕처럼 세밀하게 해줄 필요는 없어서 좀 편하게 작업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 정도 잘나왔고 <웃음> 좋았어 이제 저 위에 해주면 되겠다 담 위에 돌 동글동글 이쁜 동글, 돌다 그렸다 <웃음> 그럼 이제 돌길 완성 <웃음> 이렇게 보면 은음 어차피 채색은 이렇게 들어갈 거라서 돌 위치가 이쁘네요 아, 자글자글하고 <웃음> 좋았어 그럼 이거 이제 복붙한다. <웃음> 복붙해야지, 복붙해야지. 이만큼, 이만큼 복붙하면 되겠다. <웃음> 작업을 줄이자. 그 하하하. 그리고 이걸로 움직여서 일 갖다 놓으면은 끝. 딱 저기서 딱 자르면 되겠네. 하하하. 좋았어. 그리고 아 이거 불투명도가 지금 적용되어 있는 상태니까 저 퍼센테이지 기억한 다음에 여기 쫙 올린 다음에 아래 병합 다음 다시 48%로 맞추면 은끝 됐다 <웃음> 오케이 투명도가 적용되어 있을 때는 레이어 병합을 할때 주의를 하세요. 안 그러면 투명도가 적용된 채로 그냥 병합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맞추는 게 좋아요. 앵간에서는요. 됐고 이제 위에. 저기 문 해주자. 선이 이쁘게 그어져야 할 텐데 왜 이쁘게 안 그어지지 <웃음> 자꾸 선이 양옆으로 퍼지게 그어져가지고 이쁘게 그어지려고 이걸 좀 공을 들여야 될것 같아요 태블릿 펜이 좀 뾰족해야 되는데 살살 그어주자 살살 아, 한쪽은 넓게 넓게 채색하는 용이고 다른 한쪽이 태블릿 펜 자체 구조가 그런가봐요. 한쪽은 좀 이렇게 뾰족하고 한쪽은 좀 두텁게 나오고 그래서 그것도 잘 조정을 하가면서 써야 되겠다. 펜이 근처에 있으면 터치도 안 먹어요. 안 그러면 터치가 같이 눌리니까 그런 것 같아요. 한 손으로 터치해야 되겠다. 아, 또 손이 굵게 나. 제가 선을 그을 때 신경을 쓰는 이유가 이거 그냥 단순히 그어서 되는 문제가 아니어가지고 얘가 점점 앞에서부터 좀 멀어지고 멀어지는 구도다 보니까 후반으로 갈수록 좀 선을 좁게 잡아줘야 돼요. 그래야지 원근감이 살아요. 그래서 기래저래 고생입니다. 아 이거 세워서 해야 되는구나. 아니 세워서 똑같은데? 세워야 되나? 이게 두두 두껍, 이렇게 하면 자끝 끌게요 됐다 이렇게 살짝 들어가게 됩니다 피져 나온 선들 정리 좀 해야지 얘가 다행히도 직선이어서 이렇게 잡아주면은 <웃음> 끝까지 가야되네 그럼 이렇게 해야지 됐다! 깔끔! 좋았어 이쪽 끝에 얘가 조금 더 옅었으면 좋았을텐데 조금 더 얇고 옅었으면 좋았을텐데 이게 최대라니 뭐 아쉬운 점이 많긴 하지만은 일단 지, 눈은 여기까지 할게요. 채색할 땐 디테일을 먼저 끄고 채색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켜고 채색을 하고 아 레이어 이렇게 따로 분리하기 잘했다. 채색할 때 아주 좀덜 힘들겠어요. 하하하하. 아싸 채색할 때덜 더더 힘들 거예요. 분명히 여기 이제 돌담 같은 것도 박아줘야 는데 지금 와, 디테일 작업이 조금 여러모로 피곤하군요. 피, 피곤스 붙여서 일로 가로로 라인 좀 봐가지고 자주 껐다가 켜야지 안 그러면은 선이 어떻게 되는지 잘안 보여가지고 지금 얇게 선을 긋고 있어서 <웃음> 아 이거 포토샵 그 컨트롤 d 그거 한번 넣어주고 껐다 껐다 다 하면은 끝인데 이거 이게 지금 입이 쓰여가지고 <웃음> 그햄 어떻게 그을까? 두칸 단위로 그을까? 좀 머리를 써봅시다. 두칸 단위로 그어볼까? 이렇게 칸을 기준으로 라인을 잡아버리면, 음, 편하겠지. 아주 좋아. 그러면은 여기서 세로라인만 잘 그어주면 되니까 근데 좀 깔끔하게 라인이 안 그어진다 또 이거 돌려 야었네 젠장 제가 처음에는 이쪽 문을 열어 놓는 구도를 할까 하다가 그냥 문을 닫아버렸어요 저거 문은 나중에 열어 놓는 구도를할 거면 라인 여기를 따로 떼가지고 분리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일단 닫힌 구도를한 다음에 열린 구도를 따로 생각을 해보죠 지금은 닫힌 구도를 하는 게 좋을 것같아 Okay. 땀다 그렸고, 안쪽 다 그렸고, 이제 남은 거는 여기 복도다. 아, 복도. 복도다. 복도. 팝콤 아, 네, 안녕하세요. 결장님 반갑습니다. 이제 저는 이 라인에 맞춰서 살살살살 그릴거예요아 <웃음> 이제 여기 안쪽 복도만 하면 된다 예, 자,를, 자, 선이 조금 많이 뿔겄다 보니까, 이 껐다 켰다를 하면서 해야 돼요, 그릴 때. <웃음> 젠장. 아, 이거 효과될 때. 여기 듬성듬성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가지고 자연스럽게 연출하는 것도 좋겠다. 이런 연출 점점 이쪽으로 갈수록 넓이가 넓어지죠 어디까지 그렸니? 여기까지 그렸구나 아, 여기 라인이 밑에 꼭까지 <웃음> 안돼 다시 그려야돼 이 자, 이거 라인 때문에 잘 안보인단 말이야 안되겠다 여기 맞춰서 잘 그려 <웃음> 진해졌어. <웃음> 하, 된장. 아, 보기 흉한데, 이렇게 진하게 그려지면. 결국, 제가. 특단의 도치로 레이어를 그냥 차라리 따로 분리해가지고 넣는게 나을 것 같아요 잠시만 예, 여기다 두고 레이어를 로 같이 놓자 45% 하고 여기서 들어가자 다시 그리는 중 점점 넓어진다 오케이 오케이 계속 이대로 가서 아, 중구, 난방. 한번 볼게요 바로 바다가 지 이쁘게 잘 되었네요. 나는 얘도, 얘는 살살. <웃음> 아이 가운데가 조금 저기가 있으면 이상하긴 한데 이 가운데가 조금 이상하긴 하다 이게 어떡하지? 얘를 어떡하면 좋을까나 음... 얘를 이동할까? 그냥 얘를 이동시키고,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까지만 이동시키고, 얘도 이동. 그래도 이상해 음... 여기가 딱 적당하다 이쪽이 딱 적당하고 쟤를 조금 안쪽으로 이동시키면 되겠다 좀 되는데, 얘 움직이게 하고. 좀 자연스럽습니다 아 됐다 이제 안쪽 세부 라인까지 조정 완료 했고 이제 채식하면 된다 일단 전체적인 뼈대마 스케치는 다 했네요 벌써 작업을 하고 나니 9시 2분 전인데요 오늘 작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웹툰 배경 작업이어가지고 그래 이번에 많이 진행한 것 같아요 생각보다 채색을 제가 다음 방송 때 진행을 하고 오늘 스케치만 할, 해도 빡세지 않을까 했는데 <웃음> 이쪽 여기 디테일은 근데 진짜 어떡하지? 그냥 그려야 되나? 어 여기를 얘 예, 일단은 그려놓고 여기, 여기까지만 할게요 오늘 작업 헐, 왜 이거 안 좋아지지? 얘도 아닌데? 집 그릴 때 같이 그려졌나? 그러네, 얘가 이쪽 레이어네요. 잠시만요. 끝까지 나가가지고 여기 지워주고 삐져나왔어요? 끝이 지었다. 이제 여기. 문양 같은 건 제가 느낌나는 대로 대충 넣어보는 겁니다. 이런 식으로 문양 넣고. 안 <목소리도> 상식을 달아준겁니다 이렇게 달아줘도 멋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밑에 바닥하고 여기 거의 이제 집의 집의 색깔은 기존 썼던 배경 색깔하고 비슷하게 다 칠해질 것 같아요. 나무로 이루어진 목조식 건물이니까 가옥이. 아 그리고 이쪽은 원래 제가 처음엔 기와로 하려다가 조금 기와로 할까하다 너무 올드한 느낌 날것 같아서 다른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지붕은 좀 이쪽에 나무 깎아 만든 그런 느낌으로. 작업을 할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 안쪽 디테일 여기 줄 하나만 더 추가할래 <웃음> 이제 9시 됐겠다 줄 하나만 추가 하고, 오늘은 여기서 방송을 마치는 걸로 할게요 안쪽에 이거 넣어주는 것만큼 재미있는 건 없지? 이 장식이에요. 일단 삐리 가는 대로 그리긴 그렸는데 물론 저는 이런 거 고증 생각하면서 그리지 않았어요. 왜냐면 이거 장르는 판타지이기 때문입니다. 무슨 시대를 역사적 시대를 배경으로 그리는 게 아니고 그냥 판타지이기 때문에 최대한 동양적인 느낌이 나는 문양으로 그려보았어요. 뿅 하고 그리는 거 너무너무 좋아. <웃음> 오케이. 끝! <웃음> 아싸, 완성! 아, 아직 완성은 아니죠. 스케치. 일단, 선화는 완성. 선화. 선화만 완성입니다. <웃음> 여기 사람들 이런 거다 추가하기 전에 배경부터 민지 다 생각을 해, 넣고 생각을 해볼 거예요. 여기는 그래서 차라리 그냥 이렇게 선을 여러 레이어로 하게 되니까 그냥 선화 채색하지 말고 배경으로 할게요. 그리고 선화는 앞에다가 하고 가운데에 채색 레이어를 넣으면 은 선이 선에 굳이 신경 안 써도 작업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<웃음> 그러면 이래서 골치가 아파져 가지고 지금 이렇게 여러 레이어 위아래 다 생각하면서 그리기 때문에. 가운데서 그냥 채색을 넣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. 오늘 그래서 여기서 방송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. 같이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정말 감사하고요. 내일 또 이어서 채색 작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빠이빠이! 내일 웹툰 채색 편에서 만나요.